스크림 천사의 질투 이승호 작사 윤회상 작곡 아너잖아아가봐 다른 여자 흡리자 그렇다고 이별을 생각하니 갔어이아파오네 어사까 어, 예. 일단날씨고숨쏠걸까 자식을 두고 보면서도 젖지 못했어. 헤어어 그래도 내가 하살 보게 도 똑같은 듯상에서땀땀일까 그 <웃음> <때일> <웃음> 처음 봤을 때사랑을 받아 젊음을 생각하게 되었어 잘은 몰라도 너를 내 곁에 항상 두고 싶었어 보면 갈수록 또 보고 싶어 사랑을 억신하게 되었지 통한 이상을 반영하는 내 생각들 어, 어, 이런 때관 정말 싫 <웃음> I w a t y o 는 그대로 살고 있어도 너만 사랑하게 이 자존심이 어버릴 수는 없다 이럴 때 영하 <목소리도> 제지 아빠에게 내가 왜 이러는지 물어보니 남자니까 자존심을 얻는 거래. 나 싫어, 거부스러워, 내 껍데기가 정말 싫어. 내가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을까? 다어두워아 너를 마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곁에 두고 싶었어. 두은 호텔을 감싸 안으려 따뜻한 느낌이 좋아지널 잡고 고 싶고 입 맞추고 싶어 싶어 게 욕망을 사랑으로 잡고 싶진 않아 널 사랑해 영원도록 같지 않고 날 지켜도 항상 함께 같이 나더 이상 착각하고 싶진 않아 영원히 너만 사랑할래 너희와처럼 너의 있는 그대로를 날 지켜줘 너만 사랑하게 내 자존심 벗어버릴 수 없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수대비 임박! 다음 부분 1 0점 가자!